안녕하세요 코리아나비 한국어 강사 황현섭입니다. 오늘 공부할 문법은 뭐뭐 ~~느라고 ~~는 바람에 입니다. a ~~느라고 ~~B하다 ~~A는 바람에 ~~B하다 이처럼 뭐뭐 ~~느라고 ~~는 바람에 는 각각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는 한국어 문법입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늦잠을 자다 지각을 하다. 늦잠을 자느라고 지각을 하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을 하다. 늦잠을 자다가 원인, 지각을 하다가 결과가 되어 아래 문장처럼 늦잠을 자느라고 지각을 하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을 하다의 하나의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 자다에 다를 빼고 뒷부분에 느라고와 바람에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다는 자느라고 혹은 자는 바람에 다른 문장들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다는 사느라고 사는 바람에 옷을 사느라고 돈을 다 쓰다 읽다는 읽느라고 읽는 바람에 책을 읽느라고 잠을 못 자다 웃다는 웃느라고 웃는 바람에 수업시간에 웃는 바람에 선생님한테 혼나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리을 받침이 들어가 있는 동사는 리을을 빼고 느라고와 는 바람에를 넣어준다는 점입니다. 불다는 부느라고 부는 바람에 바람이 부는 바람에 불이 꺼지다 느라고는 종종, 느라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밤새 울다, 눈이 붓다. 밤새 우느라고, 눈이 붓다. 밤새 우느라, 눈이 붓다.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느라고, B 하다. A는 바람에, B 하다. A는 원인, 원인. "비는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이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 나쁜 결과만이 올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시험에 합격하다, 하지만 시험에 합격하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공부를 하느라고 시험에 합격하다는 옳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이럴 때는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맞는 문장이 됩니다. 느라고와 는 바람에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차이입니다. 화자 혹은 주어에 의지가 있는 것은 느라고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는 바람에를 사용합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밤을 새우다 공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공부를 하느라고 밤을 새우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문장입니다. 반면 비가 오다 는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빨래가 젖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문장입니다. 한 가지 더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면 느 라고의 경우 A 부분의 주어와 B 부분의 주어가 같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밤을 세우다 누가 공부를 해요? 내가 공부를 하다 누가 밤을 세워요? 내가 밤을 세우다 이처럼 느 라고와 는 바람에는 의지의 유무와 주어가 같아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는라고 b하다, a는 바람에 b하다. 각각은 앞부분의 원인과 뒷부분의 결과를 이어줍니다. 뒷부분의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만이 올수 있습니다. 는하고는 의지가 있는 것, 는 바람에는 의지가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다 답장을 못하다, 느라고를 사용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느라고 답장을 못했어요. 두 번째 예문, 감기에 걸리다 약속을 취소하다, 는 바람에를 써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약속을 취소했어요. 세번째, 발이 걸리다, 넘어질 뻔하다. 이번에도 는 바람에를 써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발이 걸리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어요. 서두르다, 지갑을 안 가져오다. 느 라고를 써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서두르느라고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네, 오늘은 저와 같이 느라고와 는바라에를 공부했습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